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어,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음. 오늘은 좀, 조금 우리 화끈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7강구의 원유를 우리 해군이 한국 해군이 과연 지킬 수 있나? 이런, 이런 좀 자극적인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동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한주 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그, 이, 지금, 신동보의 실전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에, 어, 신동보의 자유애국 TV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공,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심동보의 아 자유애국 TV에 좀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구독신청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거기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아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해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 실제로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어또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들려 들려 주시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또 많은 내용들을 보시고 공부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님 요즘에 그 보니까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산호선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또 미사일. 기지까지 이렇게 또 배치를 미사일까지 배치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항공모함 내척을 추가 건조한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 우리도 소위 말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항모전단이나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뭐 이런걸 좀 건조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항로로 통과하기 어, 위해서 예,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예, 예. 말씀 근데 사실은 그 해군에서도 예. 오래전부터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소위 전략 기동함대 예, 예. 전략기동함대로 그 명칭을 해서 예. 벌써 그러한 개념을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었아 예. 그런데 예. 예. 왜 그리고 잘 그게 안저 우리가 제일 그 국민들이 쉽게 그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예, 예. 그 사업이 예. 제주 해군기지 사업입니다. 아그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예, 예. 그 언제냐면은 제가 중령 때 예. 합참 전략 본부 어, 전력기획과에 실무자로 근무를 했어요. 예예. 그리고 매년 거기에서는 어, 합동전략목표기획서를 그, 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9600, 그리고 1996년부터 2000년 음, 예. 그전략목표기획서를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처음 그 개념이 들어갔어요. 아. 해군의 최소한 우리의 생명선인 예. 어, 해상교통로를 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지금 능력이 안 되지만은, 언제까지는, 음. 이 예? 음. 저 그때 목표기획년도가 2000, 음. 1995년이니까, 예. 2012년도까지인가 그랬어요. 아니, 어, 2012년도까지, 음. 어, 바시해까지. 그런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예, 해외죠그6 예, 예, 예. 0 0해이거든요 예, 예. 국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예. 우리 해군용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 그걸 하려면은 예. 전략기동함대가 음. 만들어져야 되고, 예, 예. 그 전략기동함대를 전개하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 예, 예. 진해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예, 예. 진해가 지금 우리 해군 아, 모항이잖아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부산 기지는 당시에 부, 그 해군 사함대가 있었어요. 사함대 예, 예. 사령부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목포에가 있지만, 은 예. 그 해군 작전사가 진해에 있었는데 그것도 뭐노민정부이 끝나는 해 예. 부산으로 옮겼죠. 아, 부산으로 예. 옮기면서 부산에 있던 사망자를 목포로 뺀 겁니다. 뺐는데 아, 예.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부산이든 예. 본토에서 진해에서 뭐어서안 된다. 그래서 아, 전쟁 기지 개념으로 필요한 게제주기니 제주. 아 제주. 제주 해군 기지가 있어야 된다. 예. 하여튼 처음에는 저 강정이 아니고. 예. 예. 하순. 하순 쪽입니다. 하순. 예. 왜냐하면 하순이 가장 입지적으로 좋아요. 예예. 예, 예. 예. 그런데 하여튼 반대, 반대, 반대 해서 밀려가 간게 강제입니다. 아. 그런데 강제는 처음에 찬성을 했어요. 예. 해군기지. 예. 그런데 또 외부실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고, 예. 뭐 정치권까지 예. 또그 합류를 해서 반대. 예. 그.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저, 저기지 좀, 그, 출입하는 게, 그렇게 차이롭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난, 그, 답답한 게, 그, 정치권에서 외반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 그때 해군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전략기동 함대까지는 안 돼도, 음. 전략기동 함대 핵심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삼이, 이지삼. 예, 23. 예. 그 다음에 중잠수함. 예. 중잠수함 3,000톤 급 예, 예. 근데 그까진 아이더도 AIP 1,400동 그 1,4급 잠수함이라도 확보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그렇게 저 추진한 겁니다. 아, 그거 없었으면요. 예.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손을 못 썼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탐지도 못해내고 예, 예, 예, 예. 그,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 굉장히 그 어려운 유권 속에서 예. 예산도 적고 백력도 예. 무무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예. 그 난간을 극복하고 이걸 굉장히 그그 아. 그, 그, 멀리 내다보고 예. 전략적으로 예. 추진한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학부를 한 거죠. 예. 아직 아직은 멀, 멀었죠. 아니 그니까 지금 보면 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도 그 임진왜란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고전을 하면서 이저 부대도 훈련시키고 또 농사도 짓고 그 식량도 조달하고. 네. 네. 뭐또뭐그 함정도 건조하고 뭐 예. 그러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예. 우리 해군이 충무공 <웃음>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서 그런지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어, 어, 어, 어, 저기 활동을, 그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네요. 참참 참, 참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나 지금이나 이게 해군이 예. 당시에 또 조선수군이 정... 정말 아, 조선수군에 다 금으로 안 날라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 이제 충무 이수진 제독이 그걸 통제사를 하면서 예. 그 도망가는 병사들 처벌하는 게 많아요. 아, 그, 난중일 많이 놉니다. 예. 그만큼 해군이 병력, 모병도 잘안 되고 예산도 예. 없고 예, 예. 거의 작업자족 하다시피 군량이도 자족업 예. 생산하고 무기도 자체 만들고 예. 그리고 열심히 또 전투를 하면 또 모함받아가 또. 그죠. <웃음> <웃음> 백일, 백일 정권하고. 아니, 그니까, 지금 요즘 답답한 게, 이, 저기, 충무공 이준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하는, 하면서 나라 지키는 거를 아직까지 이어받았다는 게, 이 국민 여러분이 진짜 우리 반성,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예. 해군에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는데또 예. 그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는 뭐, 안물려줘 <웃음> <웃음> 그러 것도 분류 제가 참 해군이면 어렵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이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안보정당 무너졌고 뭐 보수정당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이제 그 다음번 뭐 총선이나 이런 거 할, 선거할 때는 새롭게 이제 좀 판을 짜야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해군 전문가 이런 뭐심동부 제동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 훌륭한 분들을 좀국회로 보내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웃음> 가지고 아니 뭐 아니 없지, 음 그럴 거 없지만 그 그런 생각 없어서 국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웃음>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야죠. 예, <웃음> <웃음> 네. 아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통님 그런 거 지금 우리 조선 기술로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어떻게 건조 가능합니까? 아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요? 아, 예, 제가 예. 저저 현대중공 근무할 때 예. 그거 저 물어봤습니다. 예, 예. 왜 군함 만드는 데니까, 예. 그것도 한국 마음은 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내가 무슨 보니까, 그, 그, 아주 그 전문가, 음. 전무가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음. 현대전공에서 그, 그 잠배고 그건, 음. 진짜 그, 그 기술력과 모든 걸 갖춘, 경험을 갖춘 그 전무가 얘기, 얘기, 얘기를 음. 그거는, 음. 저, 컨테이너선을 가르치면서, 예, 예, 예. 제가 같이 샀다고 하면서, 예. 저걸, 저, 이 컨테이너선이 속 속력이 얼마인줄 아느냐? 예, 예. 그래서 컨테이너선 이 얼마나 크나 저게. 그런데 예, 예. 컨테이너선을 예. 건조할 수 있으면 항공모함 시공주공기래요아 예,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기다가 예. 군함이 갖춰를 그런 게 있잖아요 무장이라든가 예, 예, 예. 이런 거. 또 항공모함이 가판의 예. 강도 있잖아요 예, 예. 항공기의 등등 또 특수한 시설이 있죠 예.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그 그 충분히 예. 체계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게, 현대중공업 그거로는 예. 이 주산까지 만들어내는 뭐이 주산 만들었고 뭐 정상으로 근데 그게 이제 항공모함은 선체가 크고 선체인데 예. 컨테이너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공모함은 바로 내리면 바로 기본 설계 들어가서 만 제가 보기에는 예. 진수까지 한2 년에 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 우리나라의 뭐 기술력 자체가 예. 뭐 세계 예. 뭐 최고 아니니까 한국만 조선기술. 보다 더큰뭐 예. 30만 톤 유조선 짜리도 유조선도 뭐 만들고 LNG 선 보태가 음. 온갖 걸다 만들기 때문에 어, 그안 해봐서 그런 거지 못할 건 없다는 거예요. 미국 그 예. 이지스 함 함장이 저한테 예. 이야기하기를 예. 우리가 만든 이지스 함 그때 세종 대함을 현대중공에서 예. 만들었었는데 예. 그걸 보고 불호해 예. 불호. 브루. 아 왜요? 미국 이지삼 보다 좋다는 거예요. <웃음> 아, 그 <그래, 그래. 웃음> 그리고 <웃음> 응. 미국 이지삼은 응. 건조기간도 오래 걸리고 응. 우리보다 한 1.5배는 걸릴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건조 가격도 한또비 이상 비싸요. 조금 시간이, 건조기... <웃음>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지삼 네. 1조 한 2천억? 예, 예. 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짧은 게 3년 되못 만들어요. 예, 예.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예, 이거는 뭐 원자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예. 물어봤어요 예. 정부에서 정책만 지어가지고 이거 건조해라 그러면요 예. 결국 원자력으로 가지고 음. 추진력을 만드는 음. 거거든요 예. 잠수함에 잠수함 우리가 다 만드는데 그그 예. 그 안에 추진치, 추진체를 추진 예. 원자로를 짓는 거예요 아, 예. 그 만드는 거는 6개월간안 걸린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 원자력 기술이 예. 이것도 책계최고거든 예. 수주까지 하던 아 원자력. 그러니까 뭐 원자력하고 <웃음> 뭐배 만드는 것도 크게 일 일도 일이 아니고 예, 예. 원자로 만드는 것도 예. 일이 아니고 하니까 이거 탑재하는 건또그 크게 뭐아 조... 제가 현대중공 예. 있을 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기계임을 했어요. 예. 원자력 예예 예? 주기기 주기기가 뭐야? 원자로 안에 예, 주기기가 예. 그 리액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그게 옛날 현대중공업 했대요. 아 그게 이제 산업이 일어나면서 등등해서 어, 어 한국 중공업을 거쳐서 예, 두, 두, 두, 두, 두산으로, 두산으로 두산이, 어, 네. 원래 현대중공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것에대그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원자력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조금 실무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서 아그 한수원이라든지 예. 그 분야 뭐좀 물어보니까 일도 아니야. 아, 그렇군요. 예. 네, 문자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국민 여러분, 저 돈만 주면그래 물건 사듯이 <웃음>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네. 위대한 나라인 것 같은데. 위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야, 아니, 그, 그배 만들고, 이지산 만들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돈만 주면 만들지. <웃음> 그 정도니까. <웃음> <웃음> 정말 돈만 주면 한 3년 정도면 뭐, 만들 수 있는 잘하네. 거 아닌가. 뭐, 잠수함도 그렇고, 항공함도 그렇고. 아, 정말 위대한. <웃음> 이런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아, 고민하고. 정말 우리 예. 국민들은 예. 좀, 당, 좀, 아직, 저, 생활이 어렵고, 아, 예, 예. 보도 약간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예, 예. 크게 보면은 예. 희망을 갖추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저력이 예. 우리나라 함부로 할수 없는 정도로 올라서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예. 국민소재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뭐 여섯 나라밖에 없다면서요. 예, 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예. 이태리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게 러시아나 영국보다 우리가 놓은거예요 음. 아니 그니까 러 지금 러시아 러시아 아니에요. gdp가 한국보다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러시아 gdp가 그럴건데 5천만이상 <웃음> 나라인데 우리나라 예. 그런, 그런 나라예요 야, 진짜 대한민국 이름 위대한 나라인데 이거를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 너무... 제가 저 작년에 예. 초등학교에 안보교육을 예. 무려 한 수업을 했어요 예. 1학년도 하고, 6학년도 하고, 초등학교 그 가르치는 예예. 게 제일 어렵답니다. 예. 근데 저는, 아, 이사이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쉽게 얘기를 했거든. 예. 쉽게. 아. 그 그런 이야기 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 이 정도 는다 예. 나라다. 예. 너 말이야. 그러면 너가 되면은, 예. 우린, 어? 예. 크면은, 예. 우리나라가 또 통일까지 돼가지고, 예. 세계 5, 5대 강국이 돼야 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애들이 엄쪽 방수치에 좋아요. 아. 그리고 차... 북한이 우리, 우리보다 예. 우리가 한 40배 이상 잘 산다. 아, 예. 북한이 그걸 뭐살아니 네 옷이 몇 불이냐 뭐뭐 40불 있다, 이게. 예. 북한 애들은 한 불이다. 니네 40, <웃음> 그만큼 차이가 난다. 아, 이런 거 쉽게 예. 얘기 아, 그렇군요. <웃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1978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해를쭉 이렇게 이제 그 개발하다가 제주도 남방이죠. 제주도 남방에 그 남쪽에 칠광구를 이렇게 대륙봉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힘도 없고, 뭐, 일본이 한창 이제 뭐 치고 올라가고 경제가 급성장할 때가 하다 보니까, 일본의 뭐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 일본하고 한일 대륙봉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게 78년도인데, 이게 50년간 유효한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공동으로,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 이 칠광구의 원유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뭐, 70억, 70억 톤 이상이 뭐, 매장되어 있다고, 원유가, 아, 뭐, 흑해 유전에 맞먹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한 10년 후가 되면은, 이, 이대륙공 협정이 이제, 사라지니까, 사실상, 일본과 한국이 이거를 놔두고, 칠광구의 원유를 놔두고, 이 해상에서 이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아예 이 대륙붕 협 한일 대륙붕 협정 자체를 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해군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이이 이, 이, 이 저기 이렇게 확보해놓은 칠강구의 원유를 다 뺏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해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해군에 어떻습니까? 어, 해군역이 네. 이제 유사시에는 예예. 그것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영유권 분쟁이 예예. 해결이 안 되고 뭐 서로 뭐또 예를 들면 뭐 해군, 해군역을 해 그것도 현실을 해가지고 예예. 뭐 하다 보면 좀 충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적정한 해군이 음. 최소한 견제를 예. 할수 있는 해군력을 꼭 갖춰야죠. 예.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아까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서 뭐 예. 전력지수 측면에서 뭐 3분의 1 또는 2분의 1 예. 수준인데, 예. 어 그거는 반드시 그 극복해야 될 과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자원의 제언 대저 지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방 예산이 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예. 무리인데, 이제 그런그 전략적으로 예.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죠. 아, 예. 해군, 해군역을 건설하더라도 예. 국방역 전체를 예. 방위를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육군 지상전력, 공중전력, 해상전력, 예예. 또 육회 공군이 같이 쓰는 공통전력이 있어요. 예, 공통전력 이런 분야 이제 하는데, 예. 그,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까접군사를 그러니까 건설도. 예예.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예요. 예예. 우선순위를 예. 정해서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예. 잘못하면은 예. 막 그냥 힘 있는 파워 있는 예. 그래서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예. 중요한 그 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유례가 뿌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정강을 해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해놨는데 나중에는 예. 전혀 의미 없는. 쓸모가 없는. 쓸모없는 그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예예. 예. 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요. 예예. 탱크 있죠, 탱크. 예예. 육군에. 예예. 엄청 많아요. 지금 예예. 예를 들면 장갑차 탱크가. 예예. 지형에, 산악 지형에 이게 전부 저, 저, 저, 저 기동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종심도 뻔하고근데 이게 막히면요. 기동을 못해요. 예예. 근데 그걸 많이 그렇게 갖이 그러면 육군은 요즘 하나 보면 이제 기동 헬기 예. 공격 헬기 이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탱크도 이제 그 공격 헬기의 밥이거든 밥. 예. 그러면은 탱크를 가지느냐 헬기를 예. 전투 헬기를 많이 가지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예. 그러면 그 굉장히 예. 중요한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 기갑 장비들을심이세 가지고 탱크를 많이 가져야 된다 예. 그러면 항공장비들이 헬기가 중요 이래서 싸워고 그게 예.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아. 그니까 최고 의사결정 메카니즘에서는 예.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예. 러데 해군하고 육군은 육군, 공군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제한된 국방 예산을 예. 가장 효율적이고 예. 효과적으로 예. 집행될 수 있도록 아. 기획책을잘 따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저 무조건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안 되죠. 우리, 음. 우리 국가 GDP나 이게 수준이 틀린데, 예.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음.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아, 그러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건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도 살릴 겸 하면은 살리고 또어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무슨 뭐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건조하면서 조선 산업에서 돈을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제7광구이 여기 원그 원유도 좀 지키고 어저 자원도 지키고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조선 산업도 키우고. 우리나라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뭐 다방면에서 좋지 않을까는 하그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해군력 자체가 강화됨으로써 예. 그그뭐 그, 대북 억지력부터 주변국 견제 이이 예. 예. 예. 능력이 확충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조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미 동맹.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자 미국의 예. 예. 그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기회를 할수 있어요. 아. 그게 돼야 예. 아니면 우리 조금한 배가 가지고 무슨 기여를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뭐 예를 들어 3m 5m 지금 미국 항모전단은 예. 전혀 구해야 지금 유로수급까지 하면서 예. 해상에서 예.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배가 작으면 예. 그걸 파도 자체를 극복을 못한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림픽 가가지고 예. 98년대 유로수급을 받은 솔직히 생사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왜요 1500동 잔수함이 음. 기동을 하면서 유로를 수고를 받는데, 예예. 파도가 주가판대로 넘, 넘어와요. 예예. 그 작업 요원들이 그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로 갖다 친다니까요? 아. 그참 밧줄로, 아. 그배 고정,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헬멧 쓰고, 예. 라이프차켓은 당연히 있고, 예. 밧줄로 음. 다 몸을, 예. 그의 동료 매다시 해가지고 아. 작업을 했어요. 아. 왜? 예. 파도에. 수, 그, 쓸려가 버리니까. 어, 그니까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배가 작으니까. 예. 예. 그 미국 배들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4 5m 그 유리소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예. 안하면 유로소고많하면 작전을 계속 못하잖아요. 예, 예. 받대야 돼. 예. 야간에도 조간에딱 수치가 되면그유조선이 예. 오면 쫙 기동을 하나 바는데 목숨을 내놓 한다니까. 아.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배를 가지고 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예.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자체가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전략기동한데 아... 배를 대항화시키고 대항 작전 능력을 구별시켜줘야 예. 일단은 해군적으로도 영예로 수호를 하는 건 당연하고 예. 더전략적 국제 역할을 할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좀 배가 어느 정도 크고 하, 뭐, 뭐 하면은 예. 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할때 미국이 올려고 하면은 아~ 너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좀 있어봐 당연하죠 이렇게 할 아~ 있구나. 한국 해군이 일단 이걸 한 아, 한다 이거야 급한 아, 거 아. 그럼 또 합류해서 연합 작전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웃음>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웃음> 거를 어, 그렇게 될까 하 역할 그러면 뭔가. 그~ 나중에 야 우리가 하다 안 되면은 미국 부를 테니까 너좀 이따가 와뭐 이렇게 그리고 7칠 광구 분쟁 있죠 칠만구 예, 예, 예. 분쟁이 일본하고 한일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입니다 예, 예, 예. 한미 거기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예. 예? 아. 예? 지금, 저, 중국하고, 일본 간에, 쌩깝쿠 일본 의쌩깝쿠 중국면 조대, 그죠? 예. 그 분쟁인데, 지금, 거의, 요즘 잠잠하잖아요. 예예. 중국이 그 주장을 안 하잖아요, 거의. 거의. 일본, 일본 그냥, 어? 그냥 뭐, 으로 그냥, 거의, 거냥 그냥 기성사실을 굳어지 가는 것 같은데, 예예. 왜? 미국이 일본 팬을 들어버렸잖아. 아, 그, 러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예. 큰 그, 해양 세력이, 예예. 칠강국 문제인데 미국이 어, 어, 그거 한국 한국이 용토도 가깝고 예. 어뭐 어, 이런 기득권이 뭐그뭐 그, 어. 뭐 여러 가지 그냥 국제법적인 그, 그 한마디만 하면 싹 기울을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데 일본이 예.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는요 예. 절대 그 못해요. 음. 아 왜냐면 미일 간에 칠강국 예. 이상의 큰 얘기 있을 수 있잖아. 예예.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예. 그래서 그 못해요. 제가 아 보기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그 여, 영토 분쟁에서도요. 예. 감히동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이 방송은 우리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경상도가 지금 <웃음> 조선 산업이 초토화돼 버리니까 다들 실업자가 돼버렸는데 아니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다음번 선거할 때 한국모함 전단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정당에다 표로 확 줘면은 그럼 될거 같아요. 아니 목포에도 저 현대중공 함사호중공업이 있습니다. 네. 어디요? 목포에. 응? 목포에도 있네. 사무 중공업이 아, 예. 현대 중공업 계열사거든요. 아, 예. 그리고 저 군산에 군산 조선소가 있었는데 예. 그 그걸, 그걸 물량이 없어서 예. 공장을 폐쇄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에다 예. 살려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저 국민 여러분 아니 전라도 주민 여러분 그저 항공모함 짓자고 하십시오. 항공모함 <웃음> 지으면은뭐 군산도 살아나고 뭐다 살아나는 건,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건데 그 아니, 실제로, 이런 데 뭐, 40조가 들든, 50조가 들든 간에,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칠관계 원유도 지키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도 지키고, 미국한테 큰소리 치고, 아, 예, 아우, 예. 미국, 뭐, 매번 여기까지 오, 어, 온다고 고생 많으니까, 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는 우리가 뭐, 지역 순찰, 뭐, 파출소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다. 그 대신에, 야, 너희는, 야, 중국한테, 저, 그, 물, 중국 물건 사는 거 빼고, 한국 물건 사. 이렇게 무역의 역으로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자 <웃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 해군하고 우리 해군하고 지금 해상에서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이 좀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해군을 예. 중국 해군요 예좀 너무 개, 어, 개 저는 예. 개인적인 진짜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 이, 이, 중국 해군이 <웃음> 이, 이길 수, 수 있습니까 저, 저, 나는 일본 해상 자이드는 예, 예.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 예. 또 질이 높으니까. 예. 근데 중국 해군은 그 질이 높지 않아요. 않아요. <웃음> <알지. 웃음> 그리고 그 예. 굉장히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 제가 아마 처음이 얘기할 거예요. 예. 해군력을 운영하는 거는요. 예, 예. 민주 자유민주체제의 예. 시민들이 아니면 예. 해군력을 운영을 못 해요. 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공산권은 예. 전체주의죠. 예. 해군역 운영을, 그, 효과적으로 못해요. 예. 특성이 그래요. 해군, 아유. 해군, 해군함정 타보셨죠? 예. 그, 저, 상선. 예, 각자 다안보이는데 일하잖아요. 그죠, 예. 밀폐된 객실에. 예예예. 예, 그죠, 예. 눈으로 감시감독이 안 돼요. 감시, 자기 하, 알아서 해야 돼. 관리감독 안 되죠, 예. 자기, 그 시간 되면 자기, 일은 자기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전체주의는 음.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감시감독이, 항상 전제가 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자율성이 없단 말이야 예. 왜뭐 자기가 복수 물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예. 배급 주고 예. 나눠주고 예. 공평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자율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해군역에 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중국 해군이 지금 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어그 함정 그저 질, 질이나 수준도 예. 낮지만 은 예. 문제는 그 운용하는 사람의 그 수준, 아, 의식 수준, 예. 그 다음에 노하우, 예.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게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아, 그러니까 저... 이 전력 발휘가 중국 해군이 <웃음> 예를 들어 배를 1 0 0 가지 고 있다면 예. 실제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는 나는 2 0척도안 된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 예. 이 사람들은 눈 밖에 나가면 은 엉뚱한 예. 짓 한다, 이거야. 예, 예, 이거 저, 그, 예.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아, 예. 예. 아니, 근데 이, 이 말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배를 타고 호주를 들어갔는데, 그, 옆에는 중국 배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 이게, 선원들이, 한국 선원들이 탄 배는 호주에서 와가지고, 그냥, 뭐, 검역이라든지, 뭐, 세관이라든지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그냥 도장 뚜껑 찍고 내려가요. 한, 한 두명 올라와가지고. 음, 음. 와, 중국 배는, 이 버스로 와가지고, <웃음> 중국 선원들이, 그, 배를 운영하는 데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그음하게 그냥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아이 국력의 차이라는 게나 거기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서고나 하는 게 한국배 들어가니까 뭐 보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배 오니까 그냥 일일이 감시하고 그냥 새카맣게 올라가 가지고 이, 이 검역부터 해가지고 방향 뭐 이게 싹다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러고 어. 중국배 중국, 중국 선원들 제가 일본 회사 배를 탔는데 인건비 아낀다고 중국 선원들 중국 한족 선원들을 왕창 태운 배가 있었어요. 이 인건비 어느 정도 아낀 이제 세입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그 배가 가는 항구마다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겨 가지고 사고 나고 문제 생기 기름 유출 그래 가지고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손해 봤습니다. 그니까 네. 상선도 그 정도인데 군이 네. 그렇죠. 군함이 네. 어느 정도일지는 네. 뭐뭐안 예. 봐도 예. 뭐 예. 그 배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사람들로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조직문화가 예. 완전히 관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서 자율적으로 예. 생산성 있게 생산적으로 이게 예.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아까 그 이야기. 그... 그 전투력도 예. 그렇게 그게 가능해야 전투력이 진짜 거든요그안 예. 되는. 그럼 치핑 깡깡이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예. 배가 세 배를 줬는데 배가 어, 1 1년, 년도 안돼 가지고 녹이 쓰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치. 그거를 한국 선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 <웃음> 제가 한 말씀 드리자 해군생을많이기 때문에 예. 배를 딱 보면은요 예. 함정에 쫙 가잖아요. 지금 예. 5분 만에 다파가네 아, 예.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예. 상급 지휘관이 예. 방문하면 5분 만 파이 돼요. 쫙배 예. 예?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잖아요. 예. 농물이 주주로 내려있는 배. 예. 배 예.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서 행문 통과해서 예. 갱례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성조원돌 표정 예. 복장 보면 알아요. 예. 자신감이 있고 예. 크아 뭐 예? 예. 밝고 예.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복장이 단정하면 이거는 예. 전비태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네. 쭉, 자, 상관실까지 걸어가면서, 헨척, 예. 이 그, 보수갑이라고 그러죠. 예. 배, 이거, 그 배, 문마다 수밀물이잖아요그 예. 전부, 이게 이거, 도화 이거, 처음보다 닦아야 돼요. 예, 구리소, 녹이 쓴다든가 예, 예. 하면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구리소 바로 르 가야죠. 예. 예. 그거 잘돼 있다고. 쫙,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배를 아낀다는 거죠. 아. 한, 남이 안, 눈으로 안 가는데도 다 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주인정신이 있고 예. 자율성이 있다는 게 자율성이. 예. 그걸 배 구석구석이 어떻게 다 해. 그 예.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예. 그런 배는 전비체세 수준이 높고 예. 유사시 근데...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승리한다고 예. 예. 전투에서. 그런데 예. 그 반대로 보세요 예. 표정이 어둡고 복장도 엉망이고 예. 자신감도 없고 예. 배는 농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예. 보수값도 제대로 안돼 있고. 예. 배기모 면 배시. 엉망이 없네. 그 사알들이 사고가 나고, 예. 그 사고 뒤치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까 저 바다에. 음, 받아야... 그러니까 중국 배가, 예. 중국 배가 예. 딱후자에요 후자. 아. 지시 안 하면 안 한다니까? 예. 스스로.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안 해. 그,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음, 항해를 하면서 다시 보급을 받고 하는 게 파도 치고 하면 다 그냥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거 <웃음> 그럴 수도 있죠. <웃음> 그, 그, 그, 그, 그게 안, 전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림팩에 미국이 이렇게 데리고, 오, 와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 거는 야 너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그그 그러면 림팩 갔다 온그 중국 해군들은 아니 기가 질려 버렸겠네요 아. <웃음> 근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중국 해군은 내가 이 자신 있다 예. 내가 만약 한국 해군 뭐 사령관이라면 근데 예. 11월 6일 서울대 강의할 때저저 예. 저 제가 북한 해군에 예. 내가 그랬다니까요 1983년에 예. 제가 탔던 배가 간첩선 객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첫발에 예. 예. 그러한 자동화된 어. 첨단 고함을 한층만 제한테 주면, 예. 북한 해군을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그, 그거를 <웃음> 얘기 했다고. 예. 아. <웃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국민 여러분, 아, 우리, 저, 신동군 제동님, <웃음> 어, 이 뵙고, 칠광구, 어떻게 자원 지킬 거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해군이, 야, 우리가 좀, 우리가 작아, 아, 작은 <웃음> 해군, 작아도, 중국 해군을 두드겨 깨볼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해군에다가 투자를 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한다면은 뭐 조선산업도 살릴 수가 있고또 칠강구의 그 자원도 얻을 수가 있고 중국 해군도 깨볼 수가 있고 또 미국한테는 오히려 더큰 소리 칠수 있고. 예. 그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예. 예. 예. 자만은 하면 안 되죠. 자만은. 예. 예. 근데 자신감은 잃으면안 돼요. 아, 그렇습뭐어 거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예.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예.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 자부심을, 자기 국가에 대한 자, 자부심, 자기 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음. 음. 이게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예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갖고 가고 죠 리더들은 예. 좀 자부심을 예. 느끼도록 최신을 해라,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긴 시간 예, 감사합니다, 제동네 예, 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 어, 우리 신동부의 자유의국 TV 가셔가지고 어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저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음. 바랍니다. 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어, 다음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